많이 늘려야 될것 같고요 다행히 주름이 있어서 주름을 풀어가지고 허리를맞출거예요 그 손을 이렇게 주무니까 이게 몸에다 견이 4 0도돼가 그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 주름을 다시 짜야 될것 같고요 비장 맞추고 그 이런 옷들은 일반 수사집에서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쭉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적은 바지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허리가 잠가지지도 않고요. 줄일 때에 어떤 순서대로 줄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요. 기장을 먼저 재서 밑에 뜯고요. 카브라를 뜯어내고, 불이 정지해 기장을 허리가 적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허리에다 댈 거예요. 댈 거고 지금 보니까 주머니도 이렇게 지금 다 해졌잖아요. 주머니도 다시 짤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보면은 몇 인치냐면은 허리가 입었을 때는 40일 반이에요. 허리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40일 반인데 지금 이 옷은, 보면은, 36. 37밖에 안 나가잖아요. 41 반이면 여기까지 는 키워야 되는데, 41 반이다. 이정도로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2인치, 2인치 반을 키워야 됩니다. 2인치 반이면 5인치잖아요. 5인치를 허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허리가 지금 5인치 반을 키우려면 키울 데가 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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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이게 이제 카브라에서 카브라를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요즘은 카브라를 안입잖아요 그래서 카브라를 안하고 뜯어내서이 나머지로 주에 허리를 달아낼 겁니다 그래서 시접은 1인치 반을 주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인치로 시접을 2인치를 줘가지고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이걸 이제 허리를 잘아그 거고요. 줄여야 되니까 이것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미리서. 미리서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접을 때 그냥 좋아요. 이것을 딱 놔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를 먼저 뜯어야 되겠죠. 허리를 5인치나 키워야 니까 전부 다뜯었는데 분리를 해내야되요 뭐 여기까지는 분리를 해내고 주머니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짜줘야 되겠죠 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안할 수도 없고 한 벌짜리라 안할 수도 없고 원온난 지금 굉장히 고급온난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면은 세워태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뜯을때도 굉장히 요령이 필요해요 대충 뜯는게 아니고요 네? 여기를 먼저 제일 먼저 뒤를 먼저 뜯으십시오 그래야 순서가 딱딱 맞아요 여기도 이제 쭉 뜯을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두줄박은이 밑에가 있으면, 이, 이 위쪽에 있으면 밑에서 뜯고요. 이 반대편에가 있으면 위에서 뜯어야 됩니다. 옷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손으로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 쭉빠지니다두 줄로 박은 데는 안, 안 떨어지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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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뜯었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뜯어도 됩니다. 이 오비만 이제 이쪽부터 여기까지 뜯어놓으면 더 덜렁거리잖아요. 조금만 더 뜯어놓고요. 너무 뭐다 뜯어놓으면 많이 걸적거려가지고 위에서 오비를 달고 주머니를 짤때게 많이 덜렁거립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빠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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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있지 1인치 반짜리를 하나 넣어주고 이건 펴가지고 쭉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음, 2인치 반을 켜야 되니까 40 41 반이면 여가딱맞잖아요지 이렇게 41반 그러니까 41 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뜯었고요 이 벨트고리는 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트고리는 뜯으면 또일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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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만이, 여기에 맞춰서, 이 여기 몸판을 박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렇면죠 밴놈을 안 붙였습니다. 심지만 붙였습니다, 심지 원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초보자들은 그려줘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받고요. 그러마이 오비 사이즈하고 이 사이즈가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해가지고 오비를 만들어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잘라내겠습니다. 한다도 오류하고 이 사이즈 하고 이 사이즈 하고 맞아야되잖아요 설봉하고 안맞으니까 지금 여기가 꺾은 지금 선이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놈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만 놔두고요 잘라내버려요 42일 반만 맞춰가지고 우선 한쪽부터 잘라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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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 맞춰서 똑같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렇게 맞춰서. 근데 이쪽이 뭐가 이상한데다 이쪽은 잘안 맞습니다. 이쪽은 4일 반인데 사이즈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보니까. 옷을 만들 때 그렇게 잘못 만들었다고 니다 잘못 만들었을때는 양쪽을 따로 됩니다 여기는 지퍼니까 마이깡 여기는 마이깡 지퍼 여기서 재면 됩니다. 여기에서 40 41 여기가 41이죠. 41단 그래서 여기가 시작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완성순 방금 안정성.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보면 돼. 그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프하고 지프하고 보면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양쪽이. 원래는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안 맞아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확인할 때는, 여기, 지퍼하고지퍼를 넣고, 여기서 40일 반에 이렇게 맞춰를잘라야됩니다한 1인치 정도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나중에 박아야 되니까, 시접을 표시를 해는데 여기까지 박는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박는다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박을 건데 이제 주머니부터 뜯어 가지고 주머니부터 수정하고 나서 이쪽을 뜯어서 안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요 지금 주머니는다 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름을 1인치 반을 여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쪽은 좀 왼쪽은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 여기 맞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오른쪽을 보면 은 이렇게 시계이 남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주름을 지금 더 넣으면 은 저쪽에는 안 맞고 지금 오른쪽에는 많이 남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박으면 은 이쪽에서 쳐내버리면 은 주머니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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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비를 달건데요. 여기 많이 뜯어버리면 은 여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바퀴가. 사나운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박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저쪽에서 한번 박아줬잖아요. 뒤집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박는거서 그냥 박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박는 소실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박는거예요 지금 여기가 완성생이잖아요 자, 저걸 안 써면 해놨는다 이제 안쪽으로 지켜야 되겠죠. 땡기면서 봐야 되는데, 좀 밀렸습니다. 안 땡기고 봐가지고 밑에서 땡겨줘야 되는데, 조금 밀리면. 완성해 공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으로이실공실 띄야 될것같데요이 실이 색깔이 안 맞아서 공실띄고면은 어비 어비 우라가 좀 깨끗이 나오겠죠. 이걸 어비 우라라고 명. 이렇게 잡고 그냥 박은 데다가 이대로 박은 거요잖아요 이렇게 벨트 거리까지 싹이동해갖고또 뜯어가지고 박으려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최대한 일을 좀 줄여서 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반대편 앞때는 반대편 앞때는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잡아먹고 가다보면 잘 안맞습니다 반쯤 잡아가지고요 먼저 좀잡아주고그래 여기, 여기도 박퀴가 좋잖아요 여기를 닫아야 되는데 여기 가잇집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혀있습니다요 그래서 바짝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비에서 약간 뛰어가서 야 돼요. 그러면 잘 꺾어집니다. 꺾어집도 오비 바짝 이 뱃노래에 바짝 작업을 안 되고요. 이쪽으로 별로로 이쪽으로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재혀줘야돼 안쪽으로 이렇게 재켜주고 밑에서 당겨서 딱 당겨줘가지고 이 위아래가 딱 맞아야 됩니다 또 여기서 했을 동전 주머니가 있잖아요, 지금 동전 주머니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주문이 됐잖아요 이게 너무 여유가 없으면 안됩니다 약간 여유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고기가싹 뜯어주고요 뜯고 나서 뒤쪽으로 재단해서 이제 합봉만 하면 합봉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일본말로 합봉 이제 허리는 고비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고리 다 달았고요 주머니 수정했고요 그래서 허리가 이쪽이 41 반. 어제, 41 반. 반대편은요, 이건 아안 다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41 반. 지퍼 얘가 있으니까요. 네. 40일 만은은딱 나오죠, 이렇게 사이즈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뜯어가지고, 여기를 뜯어서 허벅지하고 밑단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내가 찾아갈게요. 지금 여기 사거리다 뜯었고요. 지금 가랑이만 뜯으면 됩니다, 사거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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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져는 거야 버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밑단 표시해준 데는 양쪽을 잡고 가운데는 무시해 버리고요 여기는 무시해 버리고 그냥 빤듯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운데가 얘가 표시되 있잖아요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두 줄로 바뀐 게아 이거 한 줄로 바뀌었어요 이건 범봉으로 바니니까요 이렇게 찢다가 걸리면은 이거 칼로 대야됩니다. 이게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두번 박힌다니까 그냥 확 찢어버리면 찢어져요. 버려저 같은 경우는 오래 해서 감각을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정도엉덩이 재단을 할 겁니다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즈를 절 때는요 항상 여기 주문이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 가 엉덩이에 툭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름양이 있고요 주름이 약간 벌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44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재단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시접하고 자연스럽게 아까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이제 이렇게 잘될거예요 잘 되면서, 잘 되는 방법을 그럼 봐보십시오. 아까 저쪽하고 이쪽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기도 달를 거예요. 어?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할 겁니다. 4 4반인데 이건 적잖아요, 지금. 이 주름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제 되겠죠 이? 혹시 너무 적은 옷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힙선을 잘해야 될때잘 돼야 됩니다 이 선이 제일 중요해요 힙선이 힙선하고 허벅지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완성선인데요 허리가 그리고 완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똑같이 작업 되겠습니다 일단 이가 한마디 고정을 해놓고요. 근데 이거 주름바지인데도 이쪽이가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주름바지가 주름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옷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허벅지도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되게 여기 많이 나와있으면 이거 잘라낼 텐데 이건 잘라내면 안됩니다 여기를 잘라내면은 바지가 당겨서 못 입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될되게 지금 아까 이쯤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적으니까 반대로 잘될는니다 되게. 잘될때게 되게. 반대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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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허벅지만 보겠습니다. 또 바지 부리하고, 허벅지하고.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서 에 보면은요, 바지 부리를 이렇게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왔더라고 8인치 반 정도 됩니다. 8인치로 만들려면은, 반인치만 쳐내면 되겠죠. 양쪽으로. 그래서, 양쪽으로 반인치만 쳐내겠습니다. 바지는 보면은 굉장히 옷이 적어요. 그래서 바인치를 쳐내면은니까완성된이여니까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잘될 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좁아서 굉장히 적은 바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최대한 지금 뭐 잘라낼 것도 없습니다. 잘라내는 것이 저기서 못입는거밑 밑에만 잘라내는거예요 위에는 그대로 갈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똑같이 갈게요. 밑에만 잘라낼겁니다. 이렇게 다시 만디 이제 앞판을 보겠습니다 뭐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이 보면은 앞에 차일것이 있습니다 41반인데 허리가 41반인데 k b 44 반이고요. 이거 적습니다 지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도 선안 되고 밑에만 잘라줄 거예요 부리만 이렇게 놓고 양쪽 부리만 반인치 여기가 완성생이고 여기가 완성생이었으니까 반인치 천을 거예요 이렇게 물줄기를 뚫었습니다. 아지 부리만 줄여주는 거죠 지금. 이제 오바로 그쳐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좀뭐더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지금 전혀 안치 않은데 이렇게 보면은 얘가 8인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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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허리가 4 1반이니까 40, 4 0반이니까허리뭐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고요 킷도 맞고요 주문이 끝나는 부분 할때 44반 그럼 여유가 있어야 되죠 44반인데 44반이면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인치 정도 주름할라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주름이 벌어져 가지고 맞춰지는거죠 더이상 뭐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바록 붙여서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았고요 다리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리기 전에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는 잡아주고 뒤에는 다릴 때는 이거 늘려줘야 됩니다 그냥 항상 응. 그래야 은둥이가 안겨들어갑니다. 옷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을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항상 잘다려져야 되는데요. 그냥 무작등대르면안 됩니다. 여기 밑에가 맞아야 되고요. 바깥에 주머니 있는 재봉선이 맞아야 되고요. 맞아. 쭉 맞아야 됩니다. 여기. 여기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놓고요. 기름이 있는데. 있는 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주머니를 안쪽으로 제끼고 잡아서 밖에 쪽에 있는 쪽을 싹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야,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엉덩이 곡선을. 약간 옷이 밀렸죠. 이? 이럴 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하면서 잡으면 됩니다. 복선을 만들어줘야지 옷이 입었을 때 입구가, 복선이 이쁘니다 복선을 안 만들어주면은 이게 안에 하고, 안에 남는 양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분자고가 보일 때는 물로, 이렇게, 분자고라 물로 치면 없어집니다. 학교 다닐 때분피 있죠, 분피 그겁니다, 분자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네? 다시. 이렇게 펴서 안쪽에 맞춰줘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실밥을 잘 뜯는다고 뜯었는데도 이 실밥이 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안쪽 바깥쪽에 재봉선 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감각을 알수있습니다 자들은 그렇게 안되겠죠 다이룸면 여기다 놓고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놈렇을 당길 수있다 자꾸 뒤집어서 반대다이 나와 이 선이 이 재봉선이 반대당이 나와야 됩니다 왜 어디 읽었을 때 돌아가지가 나면 스쿨이 쳤는데, 스쿨이 실이 좀 당겼나 봐요. 딱달려놓으니까 괜찮죠? 오른쪽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달인게. 잡았어도 옷을 입으면 주름이 펴질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게 펴지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냥. 조금 이따 다시 다려야 될것 같아요. 항상 이쪽에는 달달해지는데. 옷을 입으면은 가랭이 밑에가 울면 안 되거든요. <웃음> 남자고 여자고 딱 입으면은 이게 밑에가 딱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데기 때문에 이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딱 타게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좋아져요. 작았던 자리라 자국이 자꾸 생긴다 그럴 때는 물을 이렇게 한번 딱 발라줍니다. 이쪽이 맞아야 되겠죠 달인만큼 이제 다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주름만 싹 손봐주면 됩니다 이제 다다됐고요이 됐고요. 부분 지금 주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밑에서 주름을 잡고 이 주름하고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음.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옷을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적은 옷이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개봉선을 네.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앞판이 뭐 이렇게 많이 온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걸 만들죠 개봉선을 잡았을 때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지금 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 해봅니다. 지금 허리가 40일 반이고요. 소리가 41 반, 맞죠? 40, 41 반. 엉덩이는 얼마입니까? 44 반. 44 반. 그죠? 뭐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여유가 없으면 옷이 너무 쨍겨서 옷을 못 입습니다.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멋지고 치지고는이 손님은 지금 옷을 한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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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옷이다는거죠 실크가 그만큼 뜨갔기 때문에 구김이 안가고 옷이 입었을때 어디가서 회식자리 가서 앉아서 양반자세로 이따 일어나도 구김이 딱펴져버린다 이런것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상의할때에 한번 찍어보든지 그냥 가든지 중요한 데만 찍어보든지 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